신천지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해? 아담 창조 이전의 인간의 존재의 유무나 죄의 유무 그리고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의 존재의 유무는 신천지의 목자는 물론 그들의 교리 전체를 전체의 전립도 좌우하게 돼 그런 전제가 없으면 그런 교리 약속한 목자 그러지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뭐예요? 성경의 족보를 보면 응? 그 연대가 얼마 안 돼서 진화로가 아, 다르다 아이, 그럼 진화로는 있지 그 다음에 가인의 표를 내세우고 세 번째는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 자매기 이런 부분 같이 했었군가 이미? 응. 이세 가지를 내세운다고 내가 내 책에 그 성경의 족보를 가지고 연대계산이 가능한가, 성경의 족보의 의미는 뭔가 어,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족보에서 누락되고 빠진 것들이 있으면서도 누구는 누구의 뭐 첫째 둘째 막 이런 식으로 도대히 빠질 수 없, 없으면서도 빠졌어요 저기 이마태복음 보면 14대 14대 14대로 딱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구약성경에 딱 족보를 비교를 대, 해보면 중간에 막 빠져 사람들이, 그, 그 의미가 뭐냐? 그 뭔가 내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음, 아라비아 숫자 있죠? 1, 2, 3, 4. 옳지, 이 아라비아 숫자. 이, 이, 이 숫자가, 음, 옛날부터 있었던 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죠. 응? 그것이, 이 서양의 이 부분들이 아랍의 숫자가 다전파됐다는 언제야? 이 성경이 이 기록됐을 때는 그 아랍의 숫자가 없었단 말이야. 아랍의 숫자가 없었어. 그러면 그 숫자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응? 아랍이 숫자가 없는데.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이 있어. 그 뭐냐, 그러면 알파벳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해. 알파벳에다가 ABC 응? 그 헬라우에 헬라우 같으면 알파벳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가거든 마지막 응. 오메가야 히브리어는 알레벳 기물타 이렇게 쭉 나가거든 거기다가 숫자의기가 있어 응.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 그래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나타내 유한계수로 등장하는 666도 마찬가지야 알파벳 숫자 666이 아니야 <웃음> 이거, 확신 후대, 아마, 7, 8세기 무렵에 이게 전, 언제, 언제, 확신 후대에 전파돼. 성경이 기억될 때, 그 아람의 숫자가 없었어. 음. 어? 기억은 일, 이유는 이, 기극은 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네. 14라는 거. 것을, 10원에다 대입을 하면, 다윗이라는 글자가 나와. 음. 아까 보세에 보면, 다윗이 오리라고 해버렸거든. 응? 어. 예수 글쓰던 누군가 그분이 바로 메시야 다리숨을 써고 그분이 바로 다윗이다 이러던미야 그,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당시 어떤 문화속에 어떻게 이런걸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하긴 뭐종인양님이 학교를 안다녔다니까뭘 알겠어 모르지 그래도 내 책에 이미 다 써놨으니까 음, 그래도 대략 이, 빠진 족보가 있다 하더라도 1만년 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그러면 지나려서 말하는 38억년 막막 이런거 <웃음> 어, 이런 하고 엄청나 게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 이걸 일종의 제목으로 보는 설도 있고 그러고 나서 무수한 세월이 지나서 음, 2절부터 음, 창조로 들어갔다 아니, 이런 주장들도 있고 별별 주장들이 다 있어 그런 학설들까지 내가 다 써놨어 응? 내 책에 그리고 어떤 학설들은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설은 어떤 것인지 그런까지는내 책에 다 써놨다고 읽봐요 응? 아니, 한국으로 끝나는 신천지 그 책에도 있고 어, 어, 한국으로 끝나는 신천지는 이 책의 내용하고 어, 어, 신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섭외한, 응? 이런,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거야, 이, 이거야. 이것은 이제 여기 이드로지파의 보금방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상계시와 실상계시, 계시론을 다루는 것이고. 그, 그래서 미국의 일곱 단계를 여기서 다 다루는 거야. 미국 그 일곱 단계가 뭐야, 미국 일곱 단계가? 응? 여기, 여기 내가 다 해놨잖아. 여기 미혹 일곱 단계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두 번째 성경의 내용적 분류 역사, 교훈, 예언, 실상 세 번째 예언은 비유로 포함되어 감추어져 있다 네 번째 예언의 기록과 성취 순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다 다섯 번째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 풀수 있는 인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서는 신학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생이다 일곱 번째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는 엉터리도 있지만 그럴듯한 말도 있어근 그런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 의미들 그그 보금방 교재에 있는 분석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엉터린지를 내가 다 써놨어요 그, 그,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말했, 지난번에 말했던 진화론 과학적 사실인가라는 그런 책이라든지, 아마 그, 미국의 헨리 엠보리스라는 분이 이 대표적인 그 학자인데, 수많은 연구들이 책, 책,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진화론은 일곱 가지 가설에서 출발하는데, 그 가설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진화론과 다르다고. 그럼 진화론은 믿지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버리는 응? 하나님을... 그 뭐라는 의미가 느냐 결국은 참 요해 만약 그들의 가설이 옳다면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유인으로부터 원 진화했다는 것을 어디까지나 한 자리까지 진화론과 다르다고 하면서 또 이런 말도 써놔 참. 음.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이 가인의 표 이건 좀 그럴듯해 이거는 응? 이분도 설명을 했죠 그때 응? 이건 좀 그럴듯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응. 한 혈통으로 창조됐다고 그랬는데 가인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가인과 혈통이 달라야지 근데 성경은 한 혈통으로 창조했다고 아담의 아내 하와이 이름의 뜻이 생명을 주는 자야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그랬다고. 아들, 아담과 하와이 이전에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응? 아예, 아담을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The first man, 아담이야. first man이야. 원, 투, 이게 아니고. <웃음> <웃음>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없어야 돼. 이거 뭐 내가 기차를 왜 넣냐? 그러면 내가 이 이미지를 찾으러 마주 달린 열차차럼 하면 이건 정면 충돌하는 거야. 파넬인데, 그게 없어야 있는 <놀람> 기차가 없어야 돼. 신체적 주장과 이건 정면 충돌이야. 어느 것이 오라? 성경이 오라? 신체적인 주장이 오라? 아담에게는 땡땡이 있었을까? 땡땡이 뭘까? 문제, 퀴즈. 이거 두번 나왔었어, 우리 교육할 때. 아담에게는 땡땡이 있었을까? 땡땡이 뭘까? 음, 아담은 태어나면서 그 어른이었어. 음. 그리고 아담하고는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했다고.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하와를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왔다고 했거든. 이는 그내 뼈, 저밑 뼈, 살중이살이라 그랬잖아. 그런 거 봤을 때, 이끌어 봤을 때, 이제, 어, 어떤 누구은 결혼이야. 우리는 어? 동갑맥이야 여섯째 날창조했어까둘다동갑맥이잖아동갑맥이 여기, 여기 힌트가 있어요. 거기 <목소리> 있었지, 뒤에는. 다시 불편하셨다. 틀렸다니 응, 틀렸다니까. 태어서부터 어른이었다니까. 비웃자로 시작한 거 맞지? 아, 나도, 저 분명히 말했어. 내가 기억한다니까. 얘기했었어. 마이이 얘가 태어난 것 같아. 아, 아, 아, 지 아, 탯줄이 태반하고 연결돼 가지고 영향을 본것 같잖아 응? 그런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오면 탯줄을 잘라줘서 그 다음에 뭐가 돼? 배꼽이 되잖아 그게 그런데 응? 아담은 탯줄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빚어서 그냥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 가지고 성장 과정을 거쳐 근데 아담은 그게 아니야 그냥 태어나면서 어른이야 그리고 태어난 날을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자식을 낳지. 응? 근데 가인의 표를 가지고 봤을 때 자식들이 있었을 거라 이거 아니야. 응? 신천지 주자는. 이제 그런 것에 의문을 가는 사람들은 많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아벨이 죽고 나서 세세를 낳았다고 했는데, 저때 어디에 나왔어요? 1 3 0대나 나이가 130세에 나왔어그 다음에, 아담과 하는 800년을 지내며 자네를 낳았더라. 저 때는 피임기구도 없잖아. 응? 약도 없고. 밤이 되면 정기불도 없잖아. 저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자고. 고남 사람들은 절대, 영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저 경상류 사람들은 못 믿네. 절대. 이 수가 없대. 왜? 왜? 왜? 30일 수 절대 수없에3그수 네. 네. 아니라 이 수밖에. 3일 수밖에. 3일 수밖에. 3일 수밖에. 3